여보, 나 가슴 운동하게 벤치 사줘. 근데. 알았어. 홈. 지. 진... 다른 사람들 보면은 집에다가 홈짐 만들어 놓고 따로 운동하잖아 헬스장 안 가고 헬스장 했을 돈으로 홈짐을 만들어서 운동하고 싶은데 격하게 반대하는 아내와 한 시간째 대치 상태입니다. 지금 얘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옷걸이잖아 이것도. 그렇지 않단다 소녀야. 이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지만 나는 늘 푸른 소나무처럼 꾸준하게 이 풀업바를 이용하고 있었단다. 물론 요즘은 바빠서 못했지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 할수 없다니까? 핑계 핑계. 저리 가세요 빨리. 하지만 절대 굽히지 않을 것 같은 아내의 태도. 네가 네가 거절한 거야 나도 운동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어, 뭐 협박을 하고 그러세요? 진짜 어이없네. 잠시 후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에 방 밖으로 나가보는 기만해. 뭐 하고 있어? 따꿍. 응. <웃음> 왜? 이것이 벤치프레스가 없는 사람의 가슴 운동법입니다. <웃음> 알아서 운동한다고 <운동하자> 랬잖아 <웃음> 이게 뭐 제물로 바치는 중이야? 간지럽잖아. <웃음> 매조미가 간지러움을 참기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이만 내려놓고. 한명 봤지. 매조미랑 어? 같이 하면은 이렇게 매조미가 움직여서 뭐 쉽게 할수 없는데 <웃음> 벤치프레스를 구비하면?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아직 말이 안 통하는 그것 말이야. 같으니 다음 운동 예시를 보여줘야겠군요 옆에서 쉬고 있는 메조미를 들어올려 그대로 이두컬을 조져버립니다 네. 에이, 뭐. <웃음> 끙끙거리는데? <웃음> 아니 근데 이거 꽤나 자극이 좋은데? 어, 어. 메조미 안 힘들어? 사실 제가 힘드네요 좋은데? 어때? 메조미 들고 하면 이렇게 힘든데? 바벨컬 하나만 사주면? 걱정 끝! 이렇게 같이 운동하면서 아빠와의 유대감 형성하고 너 어떻게 그래요? <웃음> 이때 아빠를 위해 지원사격 해주는 매조미 윗몸일을 기기를 하자는 <웃음> 모양입니다 시작 아. <웃음> <이거야>? <웃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근 운동은 되니까요 재밌겠다 어때? 재밌겠다 시덕 벤치만 있으면 손쉽게 복근 운동을 할수 있다는 점 <웃음> 아니 근데 이것도 자극이 좋네 그러면 저걸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집에 있는 철봉으로도? <웃음> 뭐 그것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증명을 하잖아 저걸로 지금 뽑아낸 서베일이 겠니 근데 아픈 이제 하라방탱이 쭈쭈처럼 이렇게 축쳐져 있으니까 하라방탱이 쭈쭈를 썸네일로 쓸 수는 없으니 벤치 사서 리프팅 좀 하겠다고 설득 중인데 어휴, 통 먹히질 않습니다. 그디 매조미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아빠. 이게 피지컬 갤러리에서 봤던 동작인데 하, 이거 실제로 해보니 20kg 좀안 되는 매조미도 이렇게 들기 어렵네요. 진짜 얼굴 터질 정도로 힘주니 일단 들긴 했습니다. 아빠가 오! 오! 오! 어깨 운동. 매조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만 <웃음> 운동 기구를 하나 사면은. 괜찮아진다는 거오 근데 자세가 그게 맞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깨가 왜 아픈가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네요 <목소리> 어디가 운동기구 일로 멀리 도망 못간 운동기구를 잡아와 쓰레기 버리러 같이 갔다 오려 합니다 <목소리> 아 가기 전에 쓰레기 레터로 레이저로 가볍게 어필 한번더 해줬습니다 A few 아니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수상한 카톡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된 딸과 아들을 찾으러 나선 기만해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아니 여기서 뭐해 어? 쓰레기 버리러 간다더니 뭐하세요? 야 니가 벤치 안 사준다니까 나만의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엄마 엄마 아 진짜? 그래. 아 진짜 제발 구상 떨지 말고 빨리 오세요 쪽팔리니까 오림도 없지 매주미가 아직 한 세트 남았는데 <웃음> 가긴 어딜까그뒤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터덜터덜 돌아가는 귀갓길에 런지는 못 참지 아주 골고루 하시네요 골고루 해 골고루 한다라 정말 울림이 좋은 소리네요 집에 들어오는 길에 잠시 들른 편의점 매주미를 간식으로 포섭해 심부름을 시켜보려 합니다 이거 중에서 먹고 싶어? 응. 그러면은 아빠 이거 세개다 사줄 테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 캐틀벨 사주세요. 캐틀벨 소 e 소 t 엄마 캐틀벨 응? 사주세요 어떤 거? 캐틀벨 사주세요 캐틀벨? 아빠한테 안 된다고 전해 엄마, 엄마? 엄마가 안 돼. 엄마? 엄마? 안 t l e b e l l Kettlebell. Kettlebell. k e t t l 아니 아빠가 뭐 시켰어? 더 추궁 당하면 매조미가다 불어버릴 것 같으니 어 어떻게 하면 간식 찾준다 했어? 얼른 사건 현장에서 증인을 어? 빼내 도주합시다 그뒤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캐틀벨 대신 매조미를 이용해 전신 운동 한번 조져주고 마무리 운동으로 양치하면서 바벨컬 음. 한번 조져주면 오늘의 운동, 아, 운동? 진짜, 끝! 어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해 진짜 아니 아니 홍짐 안 된다니까 이런 걸로도 해야지 아 진짜 궁상밖에뭐 하는 거야 진짜 여기서 일상에서 어? 운동을 하는 거잖아 홍짐이 없으니까 아나 진짜 아 민평아 자극 죽여 아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양치를 하는데도 이가 썩어버릴 만큼 맛있네요 그리 자기 전까지 김한혜를 설득해보는데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괜찮다니까 헬스 그몇 달치 맨날 끊는 거나 50살까지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아까 매점이 한 손으로 들어줬던 거 있잖아 응 음. 그거 나 해줘 그럼 사줄게 성공하면 사줄게 어? 성공하면 사준다고 안 찾준다 그래 그냥. 어디가? 토로도 불가능한 걸 나한테 해달라니 찾을 생각이 1도 없는 모양인가 보네요. 아무튼 저 랩에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